엘보 증상은 부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걸 테니스 엘보, 팔꿈치 안쪽이 아픈 걸 골프 엘보라고 부릅니다. 엘보는 팔을 과도하게 쓰면서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반복적인 팔꿈치 손상으로 유발되기도 합니다. 팔꿈치 외측 쪽 테니스 엘보는 상완골의 외측상과 주변에 염증이 생김으로 인해 여러 불편한 증상들이 야기됩니다. 염증으로 생기는 몸의 증상 네가지를 홍, 종, 열, 통이라고 하는데 통은 팔적, 즉 붉어짐, 종은 붓기, 열은 열감, 통은 말 그대로 통증입니다. 엘보의 진단은 코젠테스트와 같은 의학적 검사와 촉진 문진만으로도 대부분 가능하며 반드시 엑스레이나 초음파 영상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팔꿈치의 통증 외에 팔쪽 감각이 무뎌지거나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방. 엘보 증상은 경중에 따라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만 있기도 하고 이완기간이 오래된 중증 엘보는 네가지 증상이 모두 심하게 동반되어 일상생활에 매우 큰 불편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쑤시고 아린 통증으로 인해 잠을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팔꿈치를 제대로 꼽히고 펴기 어려우며 공증으로 인해 직장에서나 집에서 일을 제대로 하기가 힘이 들고 간단한 세수나 양치 동작조차 마음대로 안될수 있습니다.